이 발음 잘 되시나요? 이런 발음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안 되는 발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런데 잘 하고 싶어서 네좀더 명확한 발음을 갖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발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인이라도 안 되는 발음. 진짜 어려운 발음. 이런 사람. 우리가 왜안 되? 우선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좀안 되니까 대부분은 조금만 하다가 화를 내거든요. 에이 씨.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인데 누구나 다안 되는 발음, 그런데 내가 그냥 인정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그런 발음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 왜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체크. Check. 자 먼저 누구나 어려운 발음 시시시 시 지지지지 같은 동작이 연달아 들어가는 이런 발음 들은 누구나 다 안되는 발음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던져진 지지자들 진짜 어렵죠 자 이런 발음 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옥철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목소리> 끼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누군가가 나에게 옆자리로 비키라고 하는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웃음> 네. 아주 최악이죠. 두 번째인데요. 매우 비좁은 입안의 공간에서 과한 혀의 동작을 요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Check, check. 자, 읽어볼까요? 넌더리, 평균, 노동력.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내가 야간열차에 탔는데 허리가 아파서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굉장히 천장이 코앞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웃음> 마지막 경우는요. 바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인데요. 발성법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읽어볼까요? 법칙처럼 착찹 <웃음> 착잡 이런 단어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어,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어, 백기?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올렸는지 내렸는지도 헷갈리지만 청긴지 백긴지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너무 헷갈려. 이렇게 극도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헷갈리고 틀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발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발음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 발음은요. 저도 정말 정말 어려워하는 발음이고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다 헷갈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발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책! 법칙처럼 인데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법칙처럼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 이라는 글자 때문인데요 법 해보시겠어요 법 하고 나면 입안에 공기가 팍 음. 먹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대의 공기가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대가 긴장을 하게 되는 발음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법식처럼 이라고 쓰여 있다면 법식처럼 혹은 법직처럼 이라고 쓰여 있다면 법직처럼 이라고 발음을 하게 만드는 경음화 현상을 유발하게 하는 단어 법 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성대가 긴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너무나 황당하게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칙입니다 칙 격음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트프츠크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자들은 어떤 글자냐면 성대 긴장을 하는 글자가 아니라 성대 이완을 하는 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뇌의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 거냐면 성대 긴장하지 말고 성대 풀어 <웃음>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게 어, 어, 어. 어, 나는 긴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느려서 법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 나는 긴장을 하려고 하다가 명령을 들었을 때쟤 뭐래? 그럼 이런 발음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기백기 하듯이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바짝 할 뻔했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시장은 자연과학 법칙처럼 일정한 가격 패턴이 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투자시장은 자연과학 법칙처럼 일정한 가격 패턴이 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오늘 아침은 기분이 착잡했다. 네, 이거는 착착하고 싶거든요. 착잡, 착착, 케찹 막 약간 어? 비슷하잖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은 기분이 착잡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수컷들은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더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수컷 될것 같아요. 수컷. 잘못하면 수컷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아마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짝퉁 단속을 위해 판매자들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짝퉁할 때짝 요렇게 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이런거 <웃음> 어렵거든요 지적재산권 네. 여기 잘 넘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는 발음 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는데요 이런 발음들 진짜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극한의 상황이니까 계속 화내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야 옆으로 좀만 가, 야 옆으로 좀만 가 이렇게 타이르거나 아니면 좁더라도 좀 내가 유연해지거나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극한의 상황에 자꾸만 아씨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오히려 여유롭게 갖고 정신만 바짝 차리시고 좀 열심히 그리고 살살 달래가면서 발음하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강의로 만나뵐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